연습을 하는데 연습이 뜻대로 안돼왜그러 거야? 전 저는 MC에 은 김성철입니다 저는 MC로서는 그첫 무대죠 정말 많이 떨립니다 별의 탄생 공0 2 뮤지컬 스타. 안녕하세요, 같은. 잘 한번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박수 한번 주세요! 4 5 살짝 셔서 살짝 어서주문손 하나, 둘, 하나, 둘, 하 히한 40팀만이 네. 첫 MC를 맡으신 소감이 어떠세요? 아 어, 우선 아까 말했고요 <웃음> 첫 MC를 맡게 됐는데 너무 긴장을 해가지고 잘 안되네요 이게 또뭐 연기하는 거랑 달라요 제가 생각보다 카메라 물렁증이 있어가지고 잘 안되네요 이게 하나는 괜찮은데 이렇게 막 여러 개가 있으면 좀 힘들어요 하지만 뭐잘 해나가겠죠? 앞으로 촬영이 많아질 거니까요 처음부터 잘하면 그거는 뭐 탑이시 그죠? 어떻게 생각하세요? 지금 끄덕끄덕 하셨죠? 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응원 많이 해주시고 기대도 많이 해주시고 저에게 응원의 박수를 지금 한번 쳐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뭐한테 눈에 갔지 아, 이렇게 되어있으면 젓가락이예요. 빙고블라. 미치겠다 어떤 거 고르세요? 저는 이번에 뮤지컬 팬텀이라는 작품에그 어디에라는 노래를 합요그 어디에? 가사를 보면 어떤 내용이냐면 그 팬텀이 크리스틴 다에라는그 천상의 목소리를 찾는 게 팬텀의 내용이에요. 이 사람이 날 지하 암흑 속에 갇혀 사는 거야. 왜냐면 자기를 구원해줄 목소리가 없어서. 그래서 그런 목소리를 난꼭 찾고 말겠다 하는 노래. 근데 우리 또 뮤지컬 스타가 뮤지컬 꿈나무를 찾는 그런 프로잖아요. 또 우리 나라 뮤지컬을 어? 다시 한번 황금기를 맞게 해줄 그런 차별 대 스타를 뽑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대변해서 이 스타 뮤지컬 스타 프로를 대변해서 이 노래를 하겠다이 노래 가사대로 찾고 말겠다 하는 다짐 그래서 아마 하시는 분들은 조금 느낌이 다르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. 저는 굉장히 희망차게 할 거라서 물론 뭐, 원래 그것도 좀 그런 느낌이긴 하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. 불러야 되는데 굉장히 떨리네요. 긴장을 푸는 방법이 있다면? 긴장을 푸는 방법은 긴장을 또 즐기는 게또 배우의 몫이 아닌가 생각합니다. 생각해보면 무대 설대마다 항상 진짜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. 오랜만에 또 이렇게 느끼네요. 목을 푸는 방법이 있어요? 저 많이 목 푸는 방법. 하이 아 세이 아 하이 시아 히이 저희그걸 세이 하이 안녕하세요. 뮤지컬 하면 김동준입니다. 뮤지컬! 안할수 있다. 오랜만에 노래해서 정말 죽겠으니까지 집에 가고 싶어요. 야이야이야. 가위바위보 어. 누가 먼저 맞는 거? 어, 요거트야. <웃음> 샐러드. 샐러드. 오케이. 여기 내려주세요. 과연. 두구두두두두 두둥둥둥둥. 두둥둥둥둥. 이것은 응. 바로, 치림프 에그 샌드위치네요. 야, 맛있겠다. 이는아보카도인데 이건 아보카도야? <웃음> 우와. 맛있겠다. 이두번 한다고 생각하셔야 될것같아 MC님들 보니까 이렇게 다뭘 하시더라고요. 저도 해보려고 요 뭔가 중요한 단어에 좀하시나요 저 끝에 잤는데도 내 몸을 감싸줄 따스한 음성에 내 영혼 던지지 지옥 같은 세상에 있어 뭐내 몸을 감싸줄 따스한 음성에 내 영혼 던지그 어디에 있나 아둘셋세